보그 타이완 더또점은 따자하오 워셜이 준지 j i n 요 i Oh, Christmas, I'm a l 갖고 다니 e bit of 가방 속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왕이면 저는 만약에 함께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자 i t of a l i 고 t l e bit of a l 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물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 또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될것 그런 또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오빠들은 무슨 옷을 입나요? 저는... <웃음> 한 음... 번만 한 어떻게 할수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네, 잠깐만 와보세요. 아, 예, 잠깐 나오고. 와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계시는 스타일리스트 네, 선영 실장님. 이준기 오빠는 박시한 아우터, 박시한 상의를 즐겨 입는 편이십니다.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상의. 아닌데? 너 <웃음> 죽을 것 같아요? 신콜러 <웃음> <시시>. 아, 예. <웃음> 저는 정말 대만 팬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애틋함을 많이 느껴요. 어. 10년 전부터 어 서로 어떤 끈끈한 어떤 사랑을 뛰어넘은 서로 간의 의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만 팬분들께는 항상 감사하고 멀리서도 항상 어 열정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많이 좀어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음 Why Niman Taiwan f e n c e